세상이 더랍니다네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짜잔! <웃음> 항상 에너지가 넘친다고요? 아, 아침부터 풀 주고 있어봐. 그 듣기 싫다 듣기 싫어. 그렇죠. <웃음> 여러분 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남은 항상 설레이지만 음, 헤어지면 슬프죠?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아주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음, 근데 왜 속이 후련할까요? 정말 사랑했는데 속이 후련할 리가 있나요? 지긋지긋하게 속을 세게 쓰니까 후련했겠지 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그냥 어, 헤어진 케이스라 할지라도 처음 만남은 설레였었고 사랑했던 순간이 있었겠고 또한 그 사랑이 식어가는 과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럼 도대체 아 왜? 음, 네가 내게서 멀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어, 제가 네개의 카드를 뽑아놨는데요. 어쩌면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의 편만은 다 들어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근본적인 원인이 물론 저는 아닌데요. 어, 그 사람이 바람폈는데요. 할수 있고 아닌데요. 그 사람이 게임 중독인데요. 아닌데요. 그 사람은요. 성격이 너무 과격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음, 뭐 처음부터 과격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무엇이 계기가 되었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멀어지게 됐는지 네 카드를 뽑아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그렇다면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가 내게서 멀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헤어졌겠죠? 음. 볼까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는데, 흠. 감정적으로 많이 지쳤다. 여기는 이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인 것 같네. 왜요라고 한다면은, 음, 이 여기는요 헤어지기 전에 어느 정도 그 뭐지? 어. 뭐 냉정 기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각자의 시간을 갖다가 어, 결국은 음, 그냥 지쳐서 헤어진 게 아닌가 싶어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너무 어, 각자의 색이 어, 각자의 색이 또렷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녀는요, 이게, 우리 교집학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쓰면, 요 정도만 이렇게 공유해야 되는데, 어, 요, 요 정도 공유하고, 각자의 생활 갖다 존중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합인데, 여기는, 처음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만났겠지, 어. 그 연애 초기는 이렇게 죠 완전히 그러다가 점점 점점 요렇게 되거나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나 갔다 나중에 요렇게 된것 같아요 어. 요 상태로 가다가 그냥 서로 각자의 길을 간 느낌이다 라는 거죠. 음. 왜 그랬냐 라고 하면은 아 이게 이. 펜타클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돈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 뭐, 뭐, 돈 문제가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인간적인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로 펜타클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복합적이라고 했던 이유는, 음, 어디 봅시다. 음. 너무 자기 색깔들이 또렷했다라고 막 섞이지 못했다 어 섞이지 못했다 그런다고 섞이지 못다그니까 아예 섞이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음, 어떤 만족도가 달랐다 어, 만족도가 달랐다라고 무슨 만족도냐라고 한다면은 뭐 인간적인 면도 그렇고 어쩌면 여기는요. 동료나 어, 어 동료나 뭐 아니면은 음 어떤 같은 일을 갖다가 음, 계기로 해서 만난 게 아닌가? 뭐다야 그렇겠습니까만은 이 카드에 충실하다 보니까 카드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어 같은 동료거나 동료가 아니더라도 무엇인가를 갖다가 같이 하면서 어이 관계가 깊어진 게 아닌가. 어, 둘중 하나가 어 그러니까 A하고 B가 있어요. B가 A의 세계로 뛰어들었을 수도 있고 A가 B가 A의 세계로 뛰어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나, 그러나 처음에는 그게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떠한 그게 없다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뭐냐면은 그 저거 있잖아요. 그룰 있잖아, 룰. 그러니까 지켜야 될 선들이 조금 모호해진 느낌이 난다라는 거지. 예를 들자면 습관, 인간적인 습관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자면 어, 에, 어, 여러분의 친구가 있고 어, 여러분의 남친은 남친의 친구가 있어요. 음. 남자분들도 보시니까 그냥 그냥 성별을 갖다 말하지 않을게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친구가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친구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어, 그렇지만, 그 각자의 친구들이, 어, 서로에 맞지 않은 게 아닌가? 음, 어쩌면 너무 친하다 보니까, 어, 허물이 너무 없었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이유가 될수 있겠어요. 나는 친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아무리 친해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냐. 그런, 그런 것도 되고. 음, 나 그러니까... 어, 내가 내가 생각하는 친근함과 상대방의 생각하는 친근함이 달랐을 수도 있고 음, 이거는 하나의 감정적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은 어, 어쩌면 어 동업관계에 있다 뭐, 무슨 일을 갖다가 같이 하다가 같이 하다가 서로의 감정에 매치게, 매치가 좀덜 되지 않았겠는가 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카드에서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하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가치관의 크기가 너무 달랐다라는 거예요. 음. 왜냐면, 한 사람은 내보내려는 그 파워, 저기, 에너지였다면은, 한 사람은 쥐고 있으려는 에너지? 뭐, 그런 것들이 약간의, 음. 음. 그래서 쉽게 말하자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음.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까먹어 하고 우리 거 그냥 뭉뚱글서 우리 거한 사람은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네 거고 뭐 물질로 말하자면 그런 것이고 만약에 친구 관계로 넣고 말하자면은 친구도 좋지만 친구도 좋지만 공과 사를 가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너와 나는 연인이니까 그래도 나하고 있는 시간을 갖다가 조금 더어 저기 뭐야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뭐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으로 따지면 질이냐 양이냐. 한 사람은 질보단 양으로 많이 먹는 게 좋지 않냐. 또한 사람은 그런 거지. 많이만 먹으면 뭐 하냐? 우리가 개돼지냐 어, 그래도 질이 주, 질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매사에 모르는 부분에서 다 틀렸다라는 거야. 음. 한 사람은 친구들하고 어울릴 좋아하고 한 사람은 가족이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계절로 타지면은 한 사람은 봄 여름 한 사람은 가을 겨울 그런 거예요 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봄 여름은 나가는 에너지고 가을 겨울은 들어오는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냥 자꾸 에너지를 내보내는 반만에 한 사람은 에너지를 자꾸 걷어들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둘의 관계가 제대로 맞지 않았었던 게 아닌가. 근데 솔직히요. 사람이 썸 타고 연애할 땐 몰라요. 근데 왜냐면 그 한참 좋을 때 모르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 어느 그게 돌아오잖아. 자기 리듬이 돌아오면서 그 리듬이 돌아오면서 서로 서로에게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어, 물과 기름처럼 극명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웃음> 아 카드가 좀 바뀌면은 조금 해 해석, 해석 예 해석할 때 나도 헷갈려 어, 헷갈려요 음 그런 거 같다 음 어, 금전 문제도 있고 어, 두루두루 그러니까 무슨 사람이 그러니까 멀어질 때는요 뭔가 한 가지에서 문제가 시작되지만 그한 가지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다른 그 사이드의 것들이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게 아니었던가. 그런 것 같아요 왜왜 왜 그러냐라고 하면한 사람은 그러니까, 너, 그러니까 넓게 많이 그러니까 그렇잖아 낮은 관계로 얕은 관계로 많이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좁지만 그래도 깊은 관계를 원한다 그니까 그두 사람의 차이 때문에 차이 때문에 이 관계가 삐그덕삐그덕 삐그덕 거렸었던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두 사람의 차이가 있었다. 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게 발단이 되기 시작했고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둘중한 사람은 바깥으로 걷돌았겠다 싶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지. 같이 붙어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매사에 어, 합의가 안 돼. 매사에 합의가 안 되니까 한 사람이 에이 안 되다 보니까 에이 뛰쳐나가고 에이 뛰쳐나고 가그 뛰쳐나가는 것도 습관이에요. 음 습관이야. 한번 뛰쳐나가는 게 어렵지. 그게 이제 나중에 고착이 되게 되면 걸핏하면 뛰쳐나가지. 음 그게 꼭 그런 거예요. 진짜 몸이 뛰쳐나가서 뛰쳐나간다는 게 알아. 마음이 뛰쳐나가는 거지. 나로부터 이제 마음이 처음에는 더 좋을 때는 그냥 그래 그래 그래 하지만 나중에 통, 이만큼 나가는데, 한번 나간 마음은 잘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안에 있는 게 하나씩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 안에 남아있는 게 없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두 남녀는, 둘다 지쳤다라고 봐. 이렇게 계속 의견이 어쩌면 하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맞지도 않니. 그러다가 보니까 뛰쳐나가면 어떻게 돼? 어, 뛰쳐나가서, 나한테 주었던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옮겨가게 된 거예요. 물론 발단은 여기서 됐지만 결정적으로 헤어짐의 원인이 된건이 뛰쳐나가서 여기다 놨다가 다시 갖고 여기로 들어오면 되는데 여기 아예 딴 데로 가버렸다라는 거지. 그게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음. 처음부터야 그러면 누가 만나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음. 이 그러면, 뛰쳐나간 사람이 누구냐, 라는 거죠. 남자가 뛰쳐나갔다라고 봐. 어. <웃음> 왜 여자는 아닌데요? 라고 하면요. 은 사실상 여자로 상징되는 거는 응축되는 에너지에요. 이 카드에서 보일 적에. 음. 그리고 사실상 남자로 표현된 그 카드들은 발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남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1번 카드에서, 어, 그 남녀가 차이가 극 극하게 보인거지. 왜냐면 여자는 내 것을 내 울타리를 지키려고 그거 갖다 애를 썼고 이, 이 남자는 아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모든 부변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그런 게 많이 대립이 되지 않았나 금전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고 가족한테도 그렇고 원래 가족한테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지 많인한테 호인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섭섭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뭐 먹는 것서부터뭐 하나 하나 하는 거 모든 것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단이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나간 마음이 그냥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야 되는데 들어오질 못하고 다른 이성한테로 가게 됐다라는 거지 다른 이성한테 가서 그거 갖다가 풀게 되기 때문에 이 관계가 결정적으로 헤어지는 계기를 맞게 된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솔직히 생각을 해봐요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데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팔면 그건 뭐야 그건 뭐야 뭐건 뭐예요? 미친놈이지 <웃음> 그런 거잖아요 그건 그 미친놈인 거야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또 이것도 하나의 핑계지 이걸 갖다가 맞춰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않고 어 왜냐면 처음에는 맞춰야 누구나 다 여자 쪽도 그렇고 남자 쪽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시간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 너와 내 사이에 처음에는 너가 먼저였다가 나중에 점점 점점 내가 먼저가 되는 거지 왜 그랬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여러분들을 맞춰줬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누구를 맞춰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맞춰줬냐라는 거야. 왜 맞춰줬는데. 아, 그 내가 그러잖아 항상. 사랑은 호르몬 오름이라고 도파민이 분비되니까 그냥 처음에는 맞춰준 거지. 그렇지만 그, 저기, 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 화장실 들어갈 때는 급하니까 일단 들어가고 오지만, 나올 때는 뭐야? 배속도 편하고, 신수가 편해지니까 어떻게 돼? 그때 그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한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왔다 라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대접받는 걸 좋아한다 응, 대접받는 걸 좋아한다 선생님 그 사람 쥐뿔도 없어요 라고 한다면 맞아요 쥐뿔도 없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정래미가 똑 떨어졌다 라고 봐 하... 근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 사람한테 마음을 다 거둔 건 아니에요. 여러, 이 사람이 여러,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주었던 마음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가, 나갔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나름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얼러도 보고, 화도 내보고, 다 해봤다라는 거야. 근데 결정적으로, 음, 결정적으로 이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심신이 지쳤다 라고 봐요 심신이 지쳤다 여러분은 그냥 하루아침에 뭐이 사람이 어 여러분한테 향했던 마음이 딴 데로 갔다 그래 가지고 막 이렇게 확 꺼져 이거 안 했어요 꼭 참았다 라고 봐꼭 참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게 있어 물론 내가 나도 조금 덜 맞춰준 것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하고 이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라고 하면 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내 사람 음내 사람과 내가 그래도 가꿨던 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지 근데 이,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사람왜 아니냐 그러면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넓고 약게 간다고 열고 약게 가고 두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남녀 사이에서 어, 남녀 사이에서 문제가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 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바깥으로 끄집어냈던 게 그게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점점 점점 멀어지게 된 원인이 된거 아닌가 싶어 음. 근데 처음부터 너무 달랐어요 성격 차이가 어. 처음부터 성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 근데 처음엔 그걸 몰랐지 왜 몰랐냐 라고 하면은요 어, 처음부터 그걸 갖다가 다 드러내놓고서 연애한 사람은 없어요. 음. 그걸 처음부터 다, 다저기막 다, 어, 드러내놓고 연애한 사람도 없고 여, 여러분도 이 사람의 관계를 갖다가 내려놓기 전에 진짜 많이 고심을 했다라고 봐. 음.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길을 쓴게 아닌가 애를 많이 썼다라고 봐요. 음. 하루아침에 헤어진 게 아니지 싶어.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있으면서 감정적인 어떠한 손실도 굉장히 컸, 컸지 않을까 싶다 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음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이 여려 음, 마음이 독한 사람은 못돼요 어. 마음이 여리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마음이 여린 사람이 한번 뒤집어지면요. 은 눈에 뵈는 게 없어. 응, 뒤집기 전까지가 그런 거지. 응, 뒤집기 전까지가 그런 거지. 한번 뒤집어, 뒤집어지면요. 은 그, 진짜 이렇게 착한 사람이 화나면 무섭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어쩌면 이 사람을 잘라냈을 수 있겠다 싶어. 응, 잘라냈을 수 있겠다. 응,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응, 여러분들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음 나름 이게 음 어디 봅시다 근데 그 상대방도 그러지 않아 요 자기도 많이 노력했다고 자기도 지키고 싶어서 노력했다고 그러지 않아야 말로는 그럴 것 같은데 말로는 무슨 술은 무슨 말은 못해 음, 말한다고 말 세금 내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말, 말할 때마다 세금 난다 그러면 말 못하지 그렇지만 그거는 이 사람은 언행 불일치라 그래야 되나? 언행이 불일치해. 말로는 나도 뭐 소중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행동은 영 아니었을 거라는 거지. 행동까지 그런 그럴 리가. 행동까지 그랬으면 헤어질 리가 없죠. 그렇죠? 음. 음.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이 결정적인 건 그거야. 성격이 어 안맞안 안 맞으면은 이 사람은 처음부터 뭐 맞춰갈 그런 의사 의사는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누군가한테 맞추는 스타일 아니에요. 어. 언제까지만 맞추냐라면 이 사람은 어, 소유욕이 좀 강해요. 소유욕이 강하기 때문에 내 사람이 될 때까지만 맞춰줘요. 근데 내 사람이 될 때까지 맞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맞추는 거에 비하면 맞추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 사람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 수중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맞춰 준다라는 거지. 그 위에는 어떻게 된다? 어 맨날 어이 우쭈쭈 엉덩이 탁탁도 둥겨 주고 아이고 잘했죠요 잘했지요 이거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어떻게 근데 어떻게 맨날 잘했죠 해줘 성격이 이 모양인데. 음이 카드에서 보면은요. 이제 여러분하고 이 사람의 성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요, 성격이 쉬운 성격이 아니에요. 어, 쉬운 성격이 아니다라고 봐. 어,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칼을 빼든 게 아닌가 싶어. 어, 참다, 참다, 참다, 참다 여러분들이 빼들었다라고 봐요. 이 사람은 그, 여러분이 자기를 갖다가 내칠 거라는 생각은 미처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너는 내 곁을 못 따라한다는 어떤 확신이 있었어. 어, 여러분들이 약간 분리불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다야 그렇겠습니까 나만은. 이게요. 그 식, 어, 월간의 평관이 있으면요. 그 남자가 필요해요. 그게 어떤 육체적인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으로 남자가 필요하다는 거야. 음, 명리학상으로 그래요. 음,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그냥 그냥 들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남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어떤 안정감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참아준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온. 그, 그 것을 갖다가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그러기 때문에 참은 거고 또한 이 사람이, 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잘 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란 존재가 여러분한테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어떠한 위안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봐준 거라는 거지. 이 사람이 그렇게 멋이 끝내줘서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음,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아웃시켜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지. 음, 그렇지만 그렇지만 여러 두루두루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이 이, 이 사람하고 이 관계를 갖다가 내려놓기 전까지 두루두루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봐요. 음. 하... 무슨 문제냐라면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요 이쌍이 이 사람보다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주변의 의식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어, 주변의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겸사겸사 내려놓는데 어, 시간이 좀 걸렸 걸리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카드는요. 너와 내가 멀어지게 된어 저기 막 근본적인 이유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달랐어요. 어, 이 사람은 번져나가는 에너지고, 여러분들은 안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라는 말이야. 번져나가는, 번져나가는데, 여러분도 같이 번져나가면 뚱가뚱가 하고서, 그래, 그래, 놀자 하고 놀았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낮 그, 낫, 어, 낫고, 낫고 넓은 관계보다는 좁아도 깊은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그, 그, 뭐지, 사회생활 하는 방식 자체가 다 달랐다라고 봐요. 음 그것도 한 가지고 만약에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뭐 뭐, 뭐 같이 무엇인가 했었던 관계라고 하면은 그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은 안전빵으로 한개한 가닥 한, 한 가닥 스텝을 밟아가는 적이라면 이 사람은. 곧 죽어도 좀어 가오가 있게 막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속빈 강정이라는 거지. 어 그런 걸갖다 내려놓기 힘들어요. 그러면서 또 욕심은 또 우라지게 많아.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문제가 돼가지고 어이여러분들의 향했던 마음이 하나하나 바깥으로 가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네일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하고 성향이 조금 비슷하면서 살짝 활달한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오래 갈수 있어 음, 책임감이 좀 강한 사람을 만나야 돼 어, 책임감 강한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사람 아닌가요? 라고 한다면 책임감이 강하도 좀, 어, 조금 그 디테일은 다를 수 있지 않나요? 어, 책임감 강하고 뭐스위하가 많잖아. 근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어, 성격이 조금 세더라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들은 행복해요. 암튼 음. 자1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와 내가, 응, 아니 네가 내게서 멀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 아 카드를요 그림멋있다고 사는 게 아닌가봐. 헷갈려. 뭐, 그림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여기 글씨 조그맣게 나와서 제가 눈이 나쁘거든요. 아, 그냥 어, 잘안 보여. 그러니까 막 헷갈려가지고. 아유 그림 멋있다고 사진은 말아야겠어요 음, 어디 봅시다 음 여러분들이 참어이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지쳤다 아, 너 지쳤다 왜 지쳤냐 라고 한다면은 결과는 없고 시작만 계속 시작만 했던게 아닌가 어, 엔딩이 없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어딜 가야 된다 그래도 그 뜻을 갖다가 한 군데로 모이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어, 왜 이렇게 힘드냐라는 거지 어, 관계는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유지했는데 어, 멀어지는 건또 그렇게 빨리 멀어질 수가 없네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게 뭘까요 여기는 짧았다 뭐가 짧았냐라고 하면요. 은 연애기간이 짧은 거 아니야? 연애기간 짧게 하고 혹시 동거하셨어요? 좀 성급하게? 아니면, 음, 그, 그럴 수도 있지. 이 사람하고, 이제, 진짜, 뭔가 잘안 맞아. 뭐가 잘안 맞겠으니까. 그래도 같이 탁 살아버리면, 그좀 낮을까 해가지고, 그냥 급하게, 어, 동거를 했다던가. 어, 왜냐하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안 맞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지만 같이 합치고 나서 합치고 나서 더 빨리 헤어진 게 아닌가? 차라리 멀찌감치 있을 때가 조금 내가 피곤하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같이 합친 게 헤어진 게 원인이 된게 아닌가 싶어요. 음.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냐 하면은 하... 여러분이 현장을 갔다가 어 바바를 봐버렸을 수도 있고,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이 사람하고 의견 맞추는 것도 힘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힘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같이 조금... 뭐. 그래도, 뭐, 완전 동거일 수도 있고, 반동거일 수도 있고, 이 사람 집에 가서 많이 잔다던가, 뭐, 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렇게 하면, 하면은 조금 더 관계가 낮을까라는 어떠한 그런 것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 불안하거든. 음, 불안하기 때문에, 좀 낮을까 해갖고서 합쳤는데, 합치자마자, 바로 뭔 일이 일어났다라고, 뭔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어, 나갔다 들어왔는데 다리가 네개 뭐, 이런 거? 음, 아 암튼.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근데 갑작스럽게 나빠진 게 아닌가 급속도로 어, 급속도로 나빠졌다라고 봐요. 음.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 참았다라고 봐왜왜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기도 그렇고 일본카드도 그렇고 조금 음, 불안함이 우울함이나 불안함이 내 안에 불안함이 있는 게 있는, 어, 있는 것 같다 싶어요. 그게 그 명리학적으로는 어. 기문관살 원진이라고 하는데 그 기문관살이면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거 그거 맞나요라면 그거는 아니고 그냥 예민하다, 불안하다, 항상 어 항상 불안하다. 어 그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생각이 끊이지 않는다 뭐 이런 거예요. 음.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마, 만약에 이렇게 합쳐 그래서 어, 반합쳤다던가 아니면 아, 아싸리 그냥 동거를 했다던가 반동고 아니면 동고그런지만 그거 하고 나서 갑자기 급속도로 멀어졌다던가 멀어졌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동거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 사람이 노를 했다던가 어. 그러고서 아 이럴 거면 은짜져뭐 이랬다던가 그런 거예요 응. 음.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많이 참았지 않았나 왜 많이 참았냐 라고 하면은요 음, 여러분들이 불안해 할 만한 요소가 있었다 라고 봐요 음, 불안해 그리고 솔직히 음 여러분들은 한번 어느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나면은 이 사람한테 꼼짝을 못하는게 아닌가 음.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자들이요, 어떤 사람은 뭐, 육체적인 관계를 갖거나 말거나, 뭐, 이런 상관 없, 상관 없지만, 뭐, 상관없는 사람 몇 없지. 하지만, 한번 잠자리를 갖게 되면은, 어, 그냥 이렇게 종속돼 버린 어떤 느낌?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아니면 너는 안 된다는 어떠한 그런 생각? 어,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너무 참아주니까 그 기고만장해지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무, 무슨 말을 했건 뭘 어쨌건 저쨌건 뭐 그거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지 않았나요? 그런 거가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봐. 왜 그랬냐라고 하면은요. 제가 이거 이큰 연에서도 나중에 다를 내용인데 뭐, 뭔가, 뭐, 저희, 제가 채널 두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내가 타로하느라고 그 연애 채널을 갖다가 신경을 못 써갖고. 근데, 이제, 이번, 이번 달서부터는 연애 채널 좀 신경을 쓸 거거든요. 근데 그, 거기에 다룰라고 했던 주제가 여기서 나오네.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은 남녀 관계에 있어서, 어, 여자는, 여자가 돼야 돼. 그 남자한테. 그 남자한테 엄마가 되면 안 돼. 엄마가 되는 순간, 그 남자는요. 나를 여자로 더 이상 안 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어,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어. 참지 말았어야 돼. 왜왜 왜 참지 말았어야 됐냐면은 그냥 반 죽여놨었어야 돼요. 음, 왜? 그러면 윽박지르면 오기는 와. 어, 살살 거짓말하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기는 해도 그래도 이 사람은요. 어,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화를 냈어야 돼. 화를 냈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피드백이나 여러분들이 화내니까 내 여자가 화, 화가 화 났잖아. 내 여자가 화가 났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다라는 거야.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뭔줄 아세요? 근본적인 이유. 이 사람이 여러, 여러분한테 이렇게 했던 거는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 사람 집에 갔는데 다리 4개가 보였을 수도 있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어쩌면 전 여친하고의 관계에, 그니까, 안 끝났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안 끝났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갖다가 전 여친하고서 많이 비교를 했다던가, 걔는 그랬는데 너는 왜 그러냐, 뭐 이런 거? 그게,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 이 이게 헤어지는 원인이 된게 아닌가. 이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많이 줬고, 여러분들이, 이, 그런 거 비교를 당하면서 무슨 저거 하냐면, 불안하지. 어, 또 불안한 거예요. 음, 불안,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 불안하게 만들었고, 고, 여러분이 또 불안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떠나갈까봐 이 사람한테 다 입안에 혀처럼 굴어줬던게 아닌가 근데 그거 힘들어요 입안에 혀처럼 무슨 수로 굴어 여러분 힘들잖아요 정신적으로 유층적으로다 지쳤잖아 아니 그렇습니까 <웃음> 왜웃냐고요 아, 댓글이 생각이 나서 어, 아니 그렇습니까 그 말이 웃긴가봐요 어. 자 그런 것 같다, 라는 거예요. 어. 근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 음, 머리가, 어, 머리가 좋은 건가? 어, 머리가 좋은 건가? 아니면은, 음, 그, 꾼은 아니고, 꾼은 사기꾼 그런 건 아니지만, 어, 거짓말을 너무 잘해. 어, 잘 속여. 어. 뭐 누구를 뭐 물질적으로 속인다기보다는 여러분한테 그냥 뭐, 뭐 이렇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은 잔소리 먹을 것 같으니까 아 그건 어, 숨긴다라는 거지 어, 숨기고 아 그건 그게 아니고 그건 그래서 그런 거야. 어, 뭐 이런 식으로 아 저기 막아 저기 막 철수 철수랑 같이 한잔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철수 만든게 아니라. 어, 철수기를 만난 거다. 응, 그런 거요. 철수기가 누구냐? <웃음> 전 여친. <웃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응. 전 여친을 갖다가 만날 거면, 뭐 하라, 저기, 뭐야, 헤어지고, 지금, 지금, 지금. 그니까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불만이 아까도 내가 그랬잖아. 여자는 여자가 돼야지 엄마가 되면 안 된다고. 어, 여러분들이 그, 그런 거예요. 어, 엄마처럼 뭐좀 어, 일찍 들어와라, 뭐 그러지 말아라, 뭐 이래 그거는 엄마들이 하는 말이고.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야. 네가 그래서 내가 어, 이런 거야 라고 핑계거리를 갖다가 근데 솔직히 늦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더 늦게 들어오세요 그래? 그것도 그렇잖아. 늦게 들어오는데 더 늦게 들어오자는 사람이 어딨어. 어. 그리고 술이, 술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서 그냥 막 토하면서, 길바닥에다 토하면서 막 들어오는데, 술, 술좀 줄여라 그러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은, 이, 뭐라 그래, 어. 그래, 자. 저 심리학, 그, 그, 뭐지? 그, 심리, 나도 이거 나중에 다룰 거지만, 엄마가 되지 말고 여자가 되라, 이거 다룰 거지만, 솔직히요, 그렇게 하면은요, 그런 말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 생각해봐야 내 남자잖아. 내 남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이구, 더 드시고, 요어 저기, 뭐, 위장이 완전히 빵 꼬가나도록 드셔요. 이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잖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거 뭐 무서운데, 무거운데, 무서운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좀 이기적인 거지 이기적이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듣는다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는 듣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한테 좋고 달달한 얘기를 하면은 들어주지만 자기한테 어,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 어. 아, 어떻게 되 어떻게 돼 잠수 타지 잠수 타요 잠수 타거나 문 닫고 들어가거나 아... 어디까지 했죠? 그, 보일러 소리 때문에 잠시 중단했는, 중단했더니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네. 암튼, 아, 어, 이거는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어, 숨겨놓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거리가 멀어진 원인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그 사람하고 완전히 끝내지 않고 여러분을 갖다가 갑작스레 만난 것 같아. 갑작스럽게 만나고 어, 나 여러분을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등장한 해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몰랐을 수 있죠. 음, 몰랐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갖다가 정리하기를 갖다가 기다려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정리왜냐면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만날 때 만날 때 내가 정리가 들된 사람이 있어 하고 만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짓말 쳤다라고 나와요. 어, 거짓말 쳤다. 왜 거짓말 쳤냐라고 하면 아직 정리가 들된 사람이 있어 나를 만나 주시오, 낭자 그러면 아 좋습니다. 정리가 될때 들어서 서, 천천히 정리하십시오, 나흘이 이러면서 만납니까?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 자기의 어떠한 그그 그 저걸 갖다가 숨겨. 쓸수 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멀어지는 원인이 된게 아닌가?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 사람 갖다 놓은 게 아니야. 기다려 줬어요 정리가 될 때까지. 그러나 이 사람이 정리하지 않고 나중에는 뭐죠? 그게 뭐요? 그거 뭐? 그거 뭐야? 기고만장, 기고만장, 기고만장 해가지고 음, 나중에는 여러분들을 속이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뒤로 계속 만났다라고 봐요. 뒤로 가서 만났다 근데 그 만난 이유가 어, 어떤 금전, 처음에는 금전적인 어떤 문제 있잖아요. 아니면, 어, 이, 그 사람하고 어떤 조직에 같이 있었다던가, 어, 뭐, 회사, 뭐, 이런 조직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친구들 간의 돈 문제. 아니, 하여간 그런 문제들 있어요. 이 여기서 다 설명할 순 없잖아.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사람하고 연결이 딱 끝나지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나, 이게 그래요. 남녀 관계는 뭐예요? 어, 남녀관계는. 음. 그걸 갖다가 또 핑계로 대고서 또 만나서 뒹굴고 그랬다라는 거지. 음. 그 그래서 그것이 헤어지는 원인이 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번 카드는. 어. 왜왜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몰랐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말로는 곧 정리할 거다 곧 정리할 거다 그랬을 확률이 높아요. 이 사람이 뻥 뻥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정리가 됐냐라고 물어보면은 일십 어그리고 전화해도 안 받고 어아 음. 저기 막 그랬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음. 아니 그리고 그그그 그 저기 그 말이 나오려고 하면은 알아서 그냥 문 닫고 들어간다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내쳐버릴 것 같으면 또또 어, 또 살짝 와가지고 그냥 어, 왜 그래 또 하, 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 이 관계가 꾸역꾸역 가다가 결국엔 어, 하, 결국엔 엔딩을 맞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리고,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카드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 전부터 누군가가 있었다고 계속 나, 계속 얘기해. 어, 계속. 나, 아까는 내가 그랬잖아요. 아니면, 뭐, 동거하자 그래도 막 이랬는데, 계속 카드를 뽑으면서, 누가 있어, 누가 있어, 누가 있어, 전부, 전부터 있었어라고 계속 카드가 얘기를 해. 음. 왜냐면, 하 처음부터 이게 그랬다고 해서, 뭐, 덥소. 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들짝 하고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심은 가더라도 여러,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말해준 거지. 첫 번째 그 처음에 서두에서 했던 거 기억나요? 어,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러나 카드를 계속 뽑으면서 보니까 뭐다? 계속, 어, 뭔가가 있다라고 카드에서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안 끝났다, 안 끝났어. 하고서, 음 그러니까. 어.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을 내려놓지 못했으니까 헤어졌겠지 음그 사람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헤어졌겠지 음. 그래서 여러분하고 관계를 두고 이 사람이 떠난 거 아닌가 결국은 음. 왜 떠났는데요?라고 하면은 그쪽 사람하고 얽혀 있는 게 있어요. 어, 얽혀 있는 게 있다라고 막 무슨 뭐 뭐가 얽혀 있는데요? 그럼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음, 왜요?라고 한다면은 그 그쪽에서 어, 그쪽에서 음, 어쩌면은, 어 어쩌면은 어좀 오래된 사이가 아니었을까 싶어 상대방이 더 여러분보다. 어. 근데도 연락이 와요? 음,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카드는 그쪽하고 다시 저기가 된다는 그런 뜻도 있고,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카드 이렇게 네 개를 놓고 보면, 으, 여러분들의 관계를 내려놓고 이 사람이 떠났다라고, 떠났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 카드에서 연결이 안 돼. 그렇게 보면은. 음, 연결, 이 카드하고 이 카드, 네 개의 카드를 갖다 연결 지어서, 연결 지어서 해석을 하려고 들면은, 이 사람이 그쪽으로 떠난 게 아닌가. 왜 그쪽으로 왜 떠났냐라고 하면은, 그쪽하고의 뭔가의 연결고리가 좀더 많지 않았겠는가. 어, 그쪽하고의 연결 관계가 좀더 많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 부활의, 이 제외의 카드는 그쪽하고가 재외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하고서 헤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응. 왜 그랬냐 라고 하면 요 그쪽에서 어, 좀더 강하게 밀고 나갔다 라고 봐요. 응, 여러분들보다. 왜 그랬냐 라고 하면 은 아까도 그랬잖아. 얽힌 게 많다고. 금전적인 면도 있고 아니면 가족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그냥 뭐지? 어. 자기가 폭탄 떠, 떠하는 어, 폭탄 떠 하는 거예요. 폭탄 떠안 왔다라고 봐. 왜 여러분들은 이 사람하고 안된게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하고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어, 어떠한 어, 골치 아픈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다 떠안고 갔었어야 됐, 어, 됐었는데 이 사람이 그쪽으로 방향을 틀, 틀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더 나은 게 아닌가? 음, 더 나은 게 아닌가?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이걸 여러분 쪽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어차피 그쪽도 힘들어요. 음, 어느 쪽으로 됐든 그그 어, 그 사람도 올해는 견디지 못하지 싶다. 음, 왜냐라 왜냐라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많다. 얽히고 설킨 문제들, 어, 금전적인 문제들이 많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어쩌 이이 이, 이 관계는요 내려놓은게 오히려 득이다라고 어, 보이는 것 같아. 어, 이번 카드는 그래서 헤어진 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다? 어. 과거의 사람을 갖다가 정리하지 않은 채로, 어, 정리하지 않은 채로 자기 나름대로 그냥 그, 어, 정리하지 않은 채로 여러분을 갖다가 욕심을 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요, 그래도 여복은 있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쪽도 성격이 좋아요. 음, 성격이 좋아. 이 사람이 어여 여복은 있는 것 같다. 음, 양쪽 다 성격이 괜찮은 것 같아. 이 웬일이죠 이게? 음 여자들의 성격이 좋고 왜냐면 여, 여자들의 인내심이 참 음, 좋고 남자를 갖다가 다 품어주지 않나 싶어 어, 이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어, 그런 거죠 암튼 그래요 이게 그 여, 그쪽을 여그 갖다가 포기하고 여러분한테 왔다 하더라도 이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이든지 상관없어. 이게 여러분 쪽이라 하더라도 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그쪽이라 해도 오래가지 못해요. 어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어, 그쪽에서 좀이 사람을 갖다가 조금 더 어, 집착하는 면도 있고 아니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어, 그쪽에서 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갖다가 끌어갔을 수도 있고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꼭 이게 불러들인 다음에 내친다라는 거지 불러들여서 내치려고 완전 여러분하고도 끊어놓고 자기도 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던가 어, 하여간둘중 하나예요. 여러분들하고 됐다 하더라도 이 관계는 오래 가지 않고 왜냐면 나가 여러분들 이 참다 참다 참다 참다 어. 저기 뭐 관계를 갖다가 끝내는 것이고 이 사람의 그쪽 과거에서 제외를 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어, 양쪽을 다 떼버릴 심산으로 그렇게 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뭐가 된다. 어, 개밥의 도토리가 된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 사람은 여복이 있는 거지.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라고 봐요. 자 이번 카드 어, 리딩 즐거 즐겁. 즐거운 내용은 아니다. 어. 아무튼 <웃음> 어, 즐기셨나요? 내용 그냥 즐기세요. 가볍게 어차피 헤어졌는데 뭐 근본적인 원인이 이런 거라라는 거지. 암튼, 네,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 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네가 내게선 멀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어. 여기는 왜 이렇게 이게 카드가 어떻게 된 거야? 어, 맞다. 여기는 왜죠? 어, 짝사랑인가? 어.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한 줄 알았더니 짝사랑이었나요? 음,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뭐, 사람마다 그, 헷갈리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 어디 봅시다. 음. 이 사람은, 그, 저거예요 뭐 저거 <웃음> 아 글씨가 잘안 보여 이 카드 그림이 진짜 멋있어서 샀는데 멋있어서 샀는데 어, 그, 그, 그림이 잘안 보이고 어, 글씨도 어, 한눈에 확확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멋있긴 한데 그렇다 <웃음> 좀 참아야 되나요 멋있는 것을 보려면 아무튼자이 사람은요 그 누군가를 갖다가 깊이 사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하고 사귀고 어쩌고 하면서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왜냐면 뭐 그럴 수 있잖아.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표현이 어 표현이 표현을 너무 아껴. 어 그리고 예이 사람이요. 표현을 아꼈던 이유도 있는 것 같아. 이거, 이거 진짜 마음 아플 텐데. 어,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더 사랑했었던 게 아닌가?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 아니면, 아니면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어, 어떠한 그 충분한 교제 기간을 갖다가 거치고서 이 사람하고 어떻게 한게 아니라 먼저 어 잠자리가 조금 더 빨리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 충분히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럴 수 있지. 음, 그럴 수 있어요. 왜뭐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도 다르고. 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쳐요. 근데 와, 이게 뭐예요 이게. 음...왜? 음...이 사람은요 아까도 그랬잖아. 사람을 갖다가 좋아하는데 시간이 걸려. 그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이게 이 사람이 마음 깊숙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중간에서도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어 끝까지 가지못 하고 만약에 이 사람을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해서 진짜 자기 마음에 들어와서 자기가 어떤 표현을 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진짜 오래 가요. 근데 여러분이 어쩌면은 충분한 대 여기서 보면 충분한 대화가 없어요. 어 저기 에이스 컵이 나왔는데요라고 하면 에이스 컵 하나잖아 다른 거 없잖아 여기서 어, 아직까지 더 뽑아봐야 알겠지만 어, 더 뽑아야지만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마음이 먼저 빨리 더 건너갔던 게 아닌가 어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음 어, 그럴 수 있겠다. 아 그렇기 때왜이 사람은 그 누군가를 갖다가 사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냐라고 하면은. 음, 어떠한 그 과거의 기억일 수도 있고, 어, 과거의 기억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사기 사귀, 깊이 사귀는 데 있어서 불안함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선생님, 저, 그 사람 2년 사귀었는데요, 그 사람 3년 사귀었는데요, 그 사귄 기간하고는 별로 저게 중요하진 않아. 음, 그 사... 어떤 사람이 그 마음속에 쑥 깊숙이 들어가는 거는요 사귀는 기간하고는 물론 비례는 하겠지만 이 사람의 성격상 어쩌면 이 사람은 어느 순간서부터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 같다가 미리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것 같다가 스스로가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2년을 사귀든 3년을 사귀든 상관없이 이 방어박이 너무나 튼튼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뚫고 들어오기는 힘들지 않겠나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어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 뭐라 하면 측은지심이나 어떤 그런 마음. 근데 그게 어쩌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혼자만의 마음일 수 있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어, 좀, 마음 속에 한 그런 거 있잖아 허탈함 허무함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 과연 이 관계를 갖다가 계속 밀, 끌고 나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마음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 어. 끌고, 나갈, 끌고 나갈까라고 해서 거기서 멈춰진 게 아닌가. 끌고 나갈까? 아직 끌고 나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 왜냐면은, 이 마음이 발전하는 단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느 선에 가가지고, 여러,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저게 정말 사랑인가? 나만의 사랑인가? 어떠한 여러분들이 그 헷갈림이 왔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그래서, 이 관계가 막을 내리는 원인이 아닌가. 음, 어디 봅시다. 어. 맞아, 그럴 수 있어요. 한 사람만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지. 한 사람만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 출발, 출발하는 출발 지점 자체도 달랐지만 출발하는 지점도 달랐지만 사랑을 함에 있어서 어, 그것도 다르지 않았겠는가. 이 사람은요. 음, 사람을 오래 사귀는 걸 갖다 두려워해요. 음, 왜 두려워? 오래 사귀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마음 속에 두려우는 걸 갖다 두려워한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실망할까봐. 어, 왜, 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음, 아니면은, 이 사람 상황 자체가 누군가를 갖다가 받아들이기에는 힘들다. 누군가를 갖다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 그거 있잖아.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을 수도 있고, 내, 내 안에 내가 너무, 그게 무슨 뜻이냐라면, 진짜 내 안에 내가 많아서가 아니라, 아까도 그랬잖아. 방어막이 너무 튼튼한 게 아닌가? 음, 방어막이 음. 너무 튼튼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서 실망을 느낀 부분이 여러분은 이 사람이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었을 수 있어요. 음, 그런 사람 있어. 왜냐면은내 아는 사람들, 이 이나, 나이 되니까 주변에 사연들이 많잖아. 사연들 보니까. 자기는 그래도 나름 몇 년을 사귀었으니까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동상이몽이었던 거지 그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다른 자기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 자기가 정해놓은 틀이 하나가 있어요 그 틀에 꼭 맞는 사람을 갖다가 찾으려고 마음속으로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들킬까봐 항상 전전긍긍하지 않았는가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항상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 친구도 음, 꼭 이게 그그 그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닌가 봐요. 내 주변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되게 많어. 많아.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많아.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수 없는. 그래서 왜 그러냐 모르면 자기도 모른대요. 음, 왜 모르겠어. 알려면 알지. 왜 그러냐면은 자존심 때문에 자기를 갖다가 솔 자기의 상황이나 이런 거 갖다가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지. 또 그러고 그런 거 있죠. 사람의 체면이나 이면, 이면도 있고 나의 이러한 이중적인 마음을 갖다가 누군가가 본다면 손가락질 할것 같으니까 그냥 모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설마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르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그렇지만 그거 갖다 내비치는 순간에 사람들이 손가락 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잖아. 뭐 저런 쓰레기가 있나? 근데요, 이 그.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는요, 이 사람한테만 국한되는 건 아니야. 누구에게나 내 안에 그 끊임없이 또 다른 나와서 싸워서, 그, 그렇지만 싸워서 그거 앞으로 꺼내내는 그, 그 성격이 뭐예요? 어, 정의로운 거. 그래도 내가 경우에 있는 거. 그리고 그, 어떠한 그, 악한 마음이나 어떤 그 뭐지 어, 안 좋은 전크한 그런 마음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게 도덕성 결여라는 거예요. 도덕성 결여를 갖다가 그냥 내가 이렇게 결여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I don't know 이러는 거예요. 응. I don't know 그러는 거다. 아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음. 그래, 맞아. 이 사람은 항상 두 마음을 갖다가 품고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어. 근데 방향성이 자기도 없어요, 딱히. 음. 자기가 마음속으로 바라는 건 있지만, 그걸 갖다가, 그, 저기, 막 우리 그 여성 여러분들, 우리 테리우스. 테리우스 어렸을 때 많이 좋아하잖아. 근데 현실에 테리우스가 그렇게 많은가요? 아니지 근데 그 테리우스 그거 쉬운 사람인가요? 아니야 안 쉬워 우리가 만화로 봤으니까 쉬운 거지 결국은 저기 수잔나고 가잖아 음, 암튼 이걸 수잔나고갈땐또 이유가 또 있었지만 암튼 그 수잔나가 여우였지 <웃음> 갑자기 <웃음> 자, 이 사람도요 어, 이게 이게 뭘까요? 음. 이 사람은 진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어, 이루지 못할, 그러니까 그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꿈들, 밖으로 실현시킬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지. 그리고 자기도 그게 안 된다는 거는 알아요. 아무리 저기 해도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삶이 어딨겠어?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삶이 어딨겠냐고. 욕심도 우라지게 많아. 욕심도 우라지게. 음. 욕심도 많고 이 사람은 캐릭터가 도대체 몇 개야. 음. 이 사람하고는 타협이 잘안 돼요. 음. 나름 자기가 그 브레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음. 그리고 이 사람은 아... 아이언맨? <웃음> 심장이 너무 차 어, 심장이 차다 어, 심장이 차다 근데 이걸 갖다 진짜 뚫고 들어가면 여린 마음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뚫으려면 보통 장비로 안될 텐데 어, 보통 장비로 안되지 이걸 누가 뚫겠어 이 마음을 뭐, 진짜 모르죠, 뭐. 이 사람은요, 항상 누군가를 갔다가 끝까지 가본 사람이 없을 수 있어. 끝까지 가본 사람도 없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요, 지금요, 아, 멘붕, 멘붕 후폭풍이 온것 같아. 후폭풍이 왔다라고 봐요. 근데 후폭풍이 온게왜 왔냐라는 거야. 어 저기마 이 사람 생각 되게 복잡해요. 어,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있었을 적에 저기마 외로웠을 것같아 어, 외로 외로웠고 그렇지만 그거 갖다가 내색은 못했지 싶어.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이런 마음을 갖다가 잘 감싸줬던 게 아닌가 왜 감싸줬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좀 크다라고 카드에서 나와요 배려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모성애를 또 느낀 게 아닌가? 근데, 이, 이, 이 사람이 정말 불쌍해서 모성애를 느낀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그, 그 두려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 내가 아니면 그 누가 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냐 싶어가지고, 어, 이 사람을 갖다가 이해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이해,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었던 게 아니에요. 음. 이해 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충족시켜 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음 자기의 틀에 자기의 매뉴얼에 맞춰서 자기를 충족해 주는 사람을 갖다 필요했었다는거그그 사람의 누구인데 그거 맞추기 힘들어. 음 그거 맞추기 힘들어요. 그걸 무슨 수로 맞추나. 음. 아마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못 맞추고 있을 텐데. 음 그래서. 어쩌면은 이 사람이요. 어쩌면은 이 사람이 진짜 진한 사랑을 한번 했었을 수도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그 아까도 그랬잖아. 누군가가 자기 마음 깊숙히 들어오는 그 자체를 갖다가 두려워한다고. 그거는 뭐야? 왜 두려워하겠어요? 이미 맛을 봤다라는 거지. 어, 깊숙이 들어와서 쓴 맛을 봤다라는 거예요. 어, 쓰린 마음을 봤기 때문에, 그거를, 그것 때문에 항상, 어, 느 선에서 그냥, 그,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는 걸 갖다가 자기 스스로가 방어를 하고, 이, 그리고 항상 그, 그 뭐지? 밥을 먹을 적에 항상 그러잖아요. 뭐,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먹지 말고 약간 허전한 상태로 먹어야지 뭐 살이 안 쪄고 살이 빠진다라는 그 다이어트 공식 알죠? 응. 근데 여러분 그 밥을 먹을 적에 항상 아쉬운 듯해서 숟가락 놓기가 쉬워요? 그거 어렵죠? 근데 이 사람은 항상 그 상태에서 숟가락을 논다라는 거야. 어, 차라리 아쉬운 게, 어, 상처받는 것보다 낫다. 자기 보호, 자기를 갖다 보호하려는 그러한 그게 너무 크다라는 거야. 그게 여기에 원인이 됐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누구를 깊게 들,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누구를 갖다가 그, 그만큼 깊게 배려하지 못한다는 거지. 배려심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막 그, 저기 막,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여기서 내릴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이 멀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라는 거죠. 음. 여러분이 많이 지쳤을 거예요. 하다 하다 어. 언제 그 저기 막그 결과가 없는. 결과가 없는 수고지. 이 마음도 수고예요. 애정도 에너지가 얼마나 쏟아지는데. 음, 잠도 못 자잖아. 그리고 항상 생각이 나잖아. 저 사람 저게 무슨 뜻일까? 어, 항상 불안하고, 그 사람의 눈빛이 흔들릴 때마다 불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편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어, 여러분들이 많이 참았다라고 봐요. 많이 참고, 항상 불안함 속에 살지 않았겠는가. 지, 살다 왜 지냈다. 만약에 결혼한, 결혼했었던 사람이라면은 불안함 속에 살았을 것이고, 만약에 이게 연인이라면, 어, 불안함, 그것도 불안함 속에 살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음. 항상 이 사람은 요속 어, 시끄러워 누, 누가 이 사람의 속을 시끄럽게 한다기 보다는 스스로가 그렇게 어, 속이 시끄러운 게 아닌가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 내려놓은 거는 지친 거예요 지쳤다 더 이상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을 갖다가 주고 마음 한 자라 얻는다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다 라는 걸갖다 여러분들이 깨달은 게 아닌가 어, 그걸 깨닫기까지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봐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 사람을 내려놓은 건 아닌, 아니지 닌싶다 어, 카드에서 보니까 어,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카드에서 나와요 음, 내려놓으려 그랬다가도 다시 어, 내려놓으려 그랬다가 또 다시 그걸 갖다가 내려놓지도 못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아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랬다 어. 이게 한 번쯤은 한 번쯤은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커플일 수도 있겠다 한두번 정도는 다시 만났다 헤어졌던 게 아닌가. 어, 그렇지만 다시 만나도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라고 봐요.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음, 다시 만났는데도 이 사람의 저거는 달라지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다시 만나놓고서 이걸 또 후회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몰라. 내가 뭐,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했나 싶기도 하고. 음, 그랬을 수도 있겠다. 더 이상 어, 더 이상 갈 저게 있나? 어, 대, 그 저기 막그 저기 막 길이 길, 길이 끝났잖아요. 어, 데드 로드란 말이야. 어, 로드가 데드 된 거란 말이야. 더 이상 갈 길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음. 어떡할까 고민도 많았지 않을까? 어. 둘중 하나예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하든 들어주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의 저걸 갖다가 들어주지 않았다던가 음, 둘중 하나다라고 봐요. 그 그게 이이두 이 사람이 갈라지는 원인이 된게 아닌가? 그런데도 왜 저기 내려놓지 못했냐, 제대로 내려놓지 못했냐라고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물어볼 것 같아요 저한테 선생님 이것도 인연인가요?라고 물어볼 것 같아. 음, 네, 인연이에요. 어.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이거 반복하는 것도 인연이에요. 음, 그러면 선생님 언제쯤 인연이 끝날까요? 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여러분이 놓이는 날이 이 관계는 끝나는 날이라는 거지. 음, 꼭 같이 붙어서 있다 있다고 해, 있다고 해서 이게 인연이 안 끝난 것이고 떨어져 있다고 해서 인연이 끝난 건 아니에요. 여기는 인연 줄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인연 줄 선생님. 저희 안 만나는데요 안 만나더라도 만약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의 갈 길을 제대로 못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분노이든 미움이든 사랑이든 건 중요하지 않아 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길을 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인연의 줄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헤어져 있더라 하더라도 음 왜그러냐라면은 언제라도 다시는 얼굴을 한 번쯤은 보게 된다라는 거지. 응. 그것이 꼭제로 이어진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회포는 한 번쯤은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면은 뭐, 아, 그때가 언제냐라고 한다면은 뭐 적은 거에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 어~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 그리고 이~ 이~ (3번) 카드는요 어쩌면은 어~ 삼각관계로 계속 어~ 끊어지지도 못하고 헤어지지도 어~ 헤어지지도 못하고 어~ 붙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이어나간 게 아닌가 다야 그렇겠습니까 선생님저그 인간 끝났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어~ 많아요 그렇지. 그렇지만 안 끝난 사람도 있겠거니 싶어요. 왜 내려놓지 못하냐면 인연이 남아있다니까. 어, 인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네가 나 어, 네가 어, 내게서 멀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 이 사람 때문이에요. 어, 이 사람 성격상, 어, 이 사람은 그 누구도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 그 잠자리를 했다 해서 사랑하고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그 잠자리에서 소통은 잘될수 있어. 어, 잠자리에서, 근데 딱 그, 그때뿐이야. 그거 지나고 나면 또다시 소통이 안 돼요. 왜 그런가요라고 하면은요. 어쩌면 거, 그 거기서 이 사람은 어. 어 저기 막 그런 행위로 인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뭐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봐야지. 음, 스트레스가 푼다. 음. 그러나 어 그건 그때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저를 좋아하지 않았나요라고 본다면은 어, 좋아하긴 좋아했어요. 음, 좋아하긴 좋아했다 좋아하긴 좋아했지만 이 사람 마음 깊숙이 그 안에까지는 여러분들이 닿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두려움을 갖다가 누구한테 보여주는 걸 꺼린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야 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사람이 있겠다. 다야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있겠다라고 했어요. 어, 그,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극근이 굉장히 질기지 아니한가 싶다라는 거죠. 네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와, 어, 네가 내게서 멀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긴 진짜 끝났네. 응, 어, 데스카드 나와버렸네. 끝났다. 끝났다. 데스카드가 나왔네요. 어디 봅시다. 그런데도, 어, 그런데도 복잡하다. 어, 데스카드, 끝났긴 끝났는데 복잡하다. 왜 복잡하냐 라고 하면 잘 모르겠다. 어,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냐라고 하면 너무 성급했나 라는 생각도 든다. 어, 굳이 이렇게 이렇게 빨리 끝낼 필요가 있었던 건가. 어, 음, 어디 봅시다. 어.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게 그 이게 참 애매하게 나왔네요. 응, 애매하게 나왔다. 응. 왜요라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응. 응,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이 그저 어느 정도서는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어느 정도서는 남아 있다라고 봐요. 어느 정도서는 남아 있고, 음. 응. 어디 봅시다. 음, 뭐 저기 뭐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좀 홀가분한 마음도 있었겠네 어, 홀가분한 마음도 있었다 음. 왜 홀가분한 마음이 있었겠냐라고 하면 내 맘대로 살수 있으니까 내 맘대로 뭐든지 할수 있으니까 좀 홀가분하다 음 이제 나는 또, 이제, 이제 내 맘대로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 나는 싱글로 돌아간다! 읽을 그지? 싱글로 돌아가서, 어. 내 맘대로 살수 있겠구나, 홀가분했다라고 봐요. 음. 어디 봅시다. 이게 뭐지요? 이게 뭘까요? 음. 조금 더 뽑아 봐야겠는데? 어디 봅시다. 아이고. 음, 이게 누가 실망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어, 우리 관계가 어, 그래도 마음이 통해서 서로가 그뭐잘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뭐 이게 이 갑자기까지는 아니고 우리 관계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우리 관계가 끝난 것에 대해서, 우리 관계가 끝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음 약간의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다. 음 약간의 그런 건 있을 수 있겠다. 이 사람이요 여러분하고 약간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음. 그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싶한다면은 이 사람은 조금 음, 꿈 꿈이 야물딱진다 그래야 되나?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꿈인지 아닌지 그게 약간 현실과 현실과 자기의 상상을 갖다가 혼동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이. 이 그걸 갖다가 혼동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어근그 저기 동상이몽이 됐었던 게 아닌가 어디 조금 더 봅시다 음. 어느 어느 순간에 가서는요 이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갖다가 들으려 하지 않았었던 게 아닌가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자기만의 뭔가가 있어요. 어, 자기만의 뭔가, 그, 뭐, 자기만의 세계도 아니고, 뭐, 나만의 세계도 아니고, 뭐, 자기만의 뭔가가 있어. 그게 뭐냐라고 하면, 자기가 정해놓은, 음, 어떤 드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어떤 드림. 음, 여러분하고, 여러분하고 좀 달라, 이 사람은. 여러분은 좀 현실적이고, 내 그, 그 상,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어, 상황을 보고 상황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성격 차이가 나오는 거지. 이 사람은요. 어뭐 달달아 뭐 달달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 않나? 달달하면서 조금 살이 분별이나 어떤 그 상황 대처 능력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달달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달달한 거가 조금 과, 과해가지고 그 달달한 거에 어떤 환상이 있다라는 거지.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 환상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도 이 말이 안 들렸고 여러분이 뭐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냥 어, 휙 어, 어딜 어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여러분들이 휙가버내는데도이 사람을 내려놓지 못한 이유가 뭐가 냐면휙 간다고 해가지고 내 문자를 갖다가 씹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처음에 연애할 때는 뭐 바로바로 바로 보잖아요 까떡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무슨 일을 하갔다가도 보고 막 보고 보고 이랬을 거야 분명히 어, 굉장히 빨리 봤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까떡 그래도 10분, 어, 까똑, 근데 20분, 까똑 30분, 나중에 1시간, 2시간, 나중에 겨우 이게 와갖고, 아, 나 저기, 만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이런 식이지. 음. 그래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고런데 있어서 조금 그렇지 않했을까 싶어. 음. 여러분들은, 그, 조금 현실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갖다 고려해 가지고 어떠한 관계를 갖다가 맺어나고 싶었었는데 이 사람은 조금 방향이 달랐어요. 여러분은 현실적인 걸 원했다면 이 사람은 비현실적인 걸 원했다라는 거야. 그게 뭔데요?라고 한다면은 모르지 뭐. <웃음> 모른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게다 아니, 그,잖아. 예를 들어서, S라인에, 어, D컵에, 어, 얼굴은 저망만 하고, 직업은 모여야 되고, 어, 그 다음에, 나하고 놀 때, 이 코드는 맞아야 돼.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코드는 이렇고, 내가, 뭐, 스파게를 만들면, 어, 뭐, 뭐, 뭐, 뭐를 어떻게 해야 뭐, 아주 그냥, 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좀, 한탕주의도 없지 않아. 어, 뭔가 한탕주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뭐 이거하고 굉장히 조금 뭐 언밸런스한 라이프를 살고 있다 그래야 되나 음 언밸런스한서 나이프로 살고 있어요. 어. 이 사람은 올인도 잘하지 않을까? 어. 무슨 올인이냐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해. 그러면 돈이 바닥날 때까지 한다든가. 어. 만약에 이 사람이 도박을 한다 그러면 허구한날 올인 외쳤을 것 같아. 어. 그러고서 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달랐어요. 방향, 결이 달랐다. 여러분하고 이 사람은요. 결이 달랐어요. 그게 헤어짐에 멀어지게 된 원인이다 라는 거예요. 음. 한 사람은 상상 속에서 살고 한 사람은 현실 속에서 사니까 이 둘의 관계가 편안할 리가 있었겠는가 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요 이미 엔딩을 정해놓고 간게 아닌가 싶어. 음. 엔딩을 정해놓고 힘들게 힘들게 이어갔다라고 봐요. 음, 근데 엔딩이 정해져 있는데 본 생각에는 그런 거지. 잘될 거야. 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 언젠가는 뭐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음, 그렇게 될 거야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 잘들 한국말은 잘 들어야 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요. 예 <웃음> 음, 다야 그렇게 했으니까. 어. 선생님, 많이 약해지셨네요. 음 그, 그, 그럴 수도 있어. 아 솔직히, 그, 이게, 솔, 이, 타더 리딩이야. 시, 15분, 기름에 20분 살짝 넘어요. 그 안에 이걸 갖다가 모든 경우의 수를 갖다가 퍼펙트하게 리딩하기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경우의 수가 보이면 그래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 갖다가 나, 뽑는 거잖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일일이 하나하나 경우를 다 얘기하다 보면 이거 저기만 하루 종일을 할 수도 있어. <웃음> 왜? 이게 여러분의 역사잖아. 어,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어, 몇 년이 될수 있는 이게 역사인데 이걸 어떻게 15분, 20분 만에 퍼펙트하게 풀어냅니까? 어, 하루에도 생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암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좀좀 음, 멈춰 섰던 게 아닌가 멈춰 서서 좀 지켜보지 않았겠는가 뭘 지켜봤냐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라고 좀 지켜보지 않았겠는가 음 왜냐하면 이게 딱끝 이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딱 그냥 무자르기 뭐, 자르기도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어, 인간은 사회의 동물이에요. 어, 사회 동물이기 때문에, 나, 우리를 지켜보는 눈도 있다라는 거지. 여기서는요, 어느 정도 공개된 커플일 확률이 높아. 어, 공개될, 공개된 합, 커플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공개가 됐고, 안 됐고의 차이는 뭐예요? 공개가 됐으면 헤어지는데도 주변 사람을 갖다가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 인식 안 하고서 어떻게 해, 사람이. 나, 나도 좀, 으, 나도 좀 창피하잖아. 어, 창피하잖아. 그리고 그래요. 그 어떤 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 남자가 이렇게 하는 꼴이 한심해. 한심한, 한심한데,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냥 아유 미치겠어 그 인간 때문에 야그 인간 은허구었나 이런다 그면 러 아유 그집 양반 아직도 그래 응 어, 아직도 그래 야 아직이 뭐냐 아직이냐 갈수록 태상이다 아유 언제 철나 그러면 아야 죽을 때라도 철날까 모르겠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게 하면 내내 내 남자가 속을 썩이고 어~ 진짜 그~ 그제 진짜 지 거지같이 노는데도 아유 그래도 우리 남 우리 내 남자나 이런 이거는걸 잘해요. 어. 아유 그래도 내 남자가 이거 해줬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속은 다 썩어 문들어져가고 있는데 어. 그런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 두 가지 부류가 있다라는 거지 뭐더 많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기는 조금 내 남자를 갖다가 좀 덮어주지 않았겠는가? 음, 어, 덮어주지 않았겠는가 싶어. 음, 막 같이 욕하고 막 그럴지는 않았을 것 같아. 음, 성격 자체가 좀 안으로 조금 안으로 안으로 조금 삭히는 타입이라 속이 뒤집어지고 허파가 그냥 어, 허파, 허파가 벌렁벌렁 거려도. 어, 그래도, 어, 요, 고비만 넘기면 되지 않을까. 요 고비만 넘으면 우리 관계가 조금 더 다져지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어, 이 관계를 갖다가, 어, 힘들게 나아갔다라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근데 결국은 안되네요. 어, 안되지. 데스가 두개 나왔잖아요. 이 남녀의 관계는요. 한 사람만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한 사람만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음, 그래서 결국은 어, 둘중한 사람이 돌아선다 라고 봐둘중한 사람이 돌아선다 누가 돌아섰냐 라는 거지 응. 돌아서도 이 사람이 돌아서지 않았을까 응. 돌아섰다기보단 잠수 타 가지고 응. 잠수를 타니까 그냥 뭐 그냥 끝난 것 같아요 응. 잠수 타면서 끝내자 했었을 수도 있어 이 사람이 응.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자기의 환상을 쫓아가는 사람이잖아 응. 현실성하고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봐. 그리고 조금 이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미안하다 그랬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인같다라고 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음. 어쩌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여기까지 인같다 라는 그 말을 갖다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이사람은요 어, 자기 갈 길을 그렇게 하고 간것 같아 어, 자기 갈 길을 갔다가 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마, 말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도 그냥 자기 맘대로 간것 같아요 음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제대로 생각하고 간것 같지는 않아 어, 그냥 자기 맘 내키는 대로 가 자기 맘 내키는 대로 간것 같아요 음. 이게 뭐지요? 음, 이게 뭐지요? 조금 더 나와봐야 알겠는데. 흥.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떠나서요 결과는 그지 좋지 않았 않았지 않았겠는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어, 아까도 그랬잖아 비현실적으로 산다고 조금 현실을 갖다가 제대로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좁게 봐 어, 좁게 본다는 뜻이 뭐냐면 굉장히 자기 위주로만 본다라는 거야 주변을 갖다 둘러봐야 되는데 자기 위주로만 보고 자기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거 갖다 이거 제대로 뭐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어, 무작정 자기가 하고 싶지가 꼴리는 대로 하고 산다라는 거야 참 인생 편하게 사는 거지 이렇게 편하게 살기도 힘들어. 음. 뇌가 말가 원하는 게 하나 있으면 그 뇌가 그걸로 꽉 차. 음. 음. 근데요이 사람요 여러분하고 헤어져가지고요 그닥 어 그닥 잘 살지 않아. 어쩌면 여, 이 사람이 여러분을 불락한 건가 아니면 여러분이 이 사람을 불락한 건가. 음. 왜그러냐라왜이 왜 내가 잘 모르겠냐라고 하면은요 이 카드에서 여러분 카드는요 음, 한두 장밖에 안 나와. 음, 한두 장밖에 안 나오고 다이 사람 카드예요. 음, 다이 사람 카드고 어, 이 사람의 그 변천사가 이렇게 쭉 나온다라고 봐요. 그리고 뭐 한두 장 정도 나오는 거 가지고서 누가 누구를 찾다라기 뭐하고 어쩌면 이 사람이 잠수를 타는 바람에 끊어졌을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아싸리 뭐 전화번호를 바꿨다든지 전화기를 바꿨다든지 암튼 이 사람이 좀더이 사람이 좀 경솔하게 행동했다라고 봐. 경솔하게 행동했다. 어 그러나 음, 별반 달라진 거 없지 않을까 싶어. 음, 별반 달라진 거 없지 않을까. 어쩌면은 어쩌면은요. 어쩌면은, 예, 어쩌면은 어, 이 사람보다는 여러분의 상황이 더 나은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나왔지만 여러분들 카드는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좀 안정적이 아닌가 음, 안정적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분을 불락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막막 음, 막 분해하고 막 이런 거는 조금 적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어, 여러분들이 더 여유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미 이 사람이 어떻게 살걸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 음. 네가, 네가 봉황을 놓치고서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냐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많이 체계적이지 현실적이고 이걸 갖다 사리분별하는 능력이 이 사람보다 월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하고 무례하게 뭐 말로서 무례하고 행동을 무례한 게 아니라 이게 막 대책 없이 그냥 휙 팽개치고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막 어~ 저기 막막 막 이불킥하고 그러지 않았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형편이 훨씬 더 낫지 않았겠는가 모든 면에서 어~ 저기 막 환경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마음의 여유 있는 마음의 여유나 어떠한 어, 상황 대처 능력이나 여러분이 이 사람보다 여러 수 위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타격을 받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어, 그냥 대 어, 중에는 차라리 잘 됐다. 아속 시원하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수도 있어. 음. 자 4번 카드 여러분 음, 이 4번 카드는요 그래도 제가 좀 리딩할 때 마음이 편했던 게 뭐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분노나 어떤 그런 것들이 일도안 보인다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미 오래된 일일 수도 있고, 어, 그냥, 어, 어차피 그 인간, 뭐, 다 떠나가면은 끈떨어진 연이에요. 어느 나뭇가지에 걸려갖고, 비용은 비쭉, 뭐, 자고 그냥, 어, 저기, 만 뭐, 종이만 너덜너덜 해져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뭐, 이, 저게 여유가 보여. 어, 여러분들이 좀더 여유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잘 사는데, 뭐, 자기 뭐, 자기 그, 뭐지? 품이, 품의 유지도 잘하고 품의 유지할 만큼 여유로, 여유롭다라는 거예요. 네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맞추고요. 음, 이 4번 카드는 멀어지게 된 거는 이 사람이 너무 꿈속에서 산다라는 거지. 그래서 현, 현실을 가진 사람과 현실과 상황 판단을 잘하는 사람과 꿈속에서 사는 사람이 이 성향이 맞겠냐라는 거야. 안 맞지. 결이 틀려도 너무 틀리다. 그래서 멀어지게 되는 원인이다. 라는 거죠. 네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